네, 어린 시절이 지났고요. Even after Marian got married and had a children, her passion for i s sex she did not die down. 이제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어. 아이도 있어. 그랬으면 이제 시들해졌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도, even. 그랬지만,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Even after, 뭐뭐한 후에 도, her passion, 열정. 예, 네, 인색체에 대한 열정은 죽지 않았다. Did not die down.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She kept caterpillars and butterflies at home in order to study and paint them. 유치형하고 나비들을 집에다가 놓고 길렀대 왜? in order to s e w a g to t o 뭐뭐 하기 위해 얘네를 그리고 연구하기 위해서 To capture each moment of change, she spent many nights awake, watching, and waiting. 예, 각각의 순간을 캡쳐하는 캡처, 거 알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서 그 어떤, 포착하는 거. 그런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순간이냐면,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 Change. 변화 단계 각각의 순간, 모든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Spent 했어 Spent는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시간, 돈, 뭐 노력이 나오고 나서, 예, 형용사든 ING든 깨 있었고, 관찰하고 있었고, 계속 기다리면서, 여러 밤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거지. 옛날 며칠을 막 관찰하는거야.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In her house were so many plants and jars of insects that her kitchen began to look more like a r e s t r i c t i o n lab. In her house, 집에 장소가 먼저 나오면 예,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는건 예전에 했어요. 주어가 뭐냐면 많은 식물, 동물,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많은 식물하고 곤충, 병들, 그 병에다 곤충을 담아놓으니까 많은 식물과 곤충병들이 너무 집안에 많이 있어서 역시 쏘 대신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서 할게춘비건트 뭐가 되기 시작했어? 오히려 연구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After m o s t 10 y e r 열자 이제 그렇게 청춘 시절 이제 결혼 직후에 시절이 갔어. 그때도 굉장히 또 열정적이었는데. 20 years 그렇게 계속 사령관 잊지 않고 계속해서 20 years of hard work 열심히 일, 일한 거의 20년 후 Marian published a book about insects in 1679, 1679 1679년에 곤충에 관한 곤충 관련 책자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There had already been books about insects, but Marian's was special 예, yeah, 이 문장의 위치를 봐주세요 책을 출판했는데 이미 책은 있어 없어 있어요. There, 원래 there is, there are.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 완료로 쓴 거야. 이미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미 있었어요. There had already been books about 뭐에 대한 책, 곤충에 대한 책은 있었어요. 하지만, Marianne's, Marianne's 책은 아주, 네, 특별했습니다. 네, 이유가 나오겠죠. While no other books had ever depicted the full life cycle of insects, Marianne showed it to stage metamorphosis in detail. While Mother Blues, 어떤 책도 had ever depicted, 묘사한 적이 있어 없, 없었어요. No으니까. 없었던 반면에, while, 어떤 다른, 어떤 책도, 어떤 다른 책도, 뭐를 묘사한 적이 없어? The full life cycle of insects. 한 곤충이 있으면 그곤충의전생애야 아래서부터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나비로 변하는,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그 단계를, For Life Cycle을 다루었던, 묘사했던 책은 없었던 반면 Marianne, Marianne 책에서는 이런 걸 보여줬어요 Each stage of metamorphosis in detail Metamorphosis, 예, 이게 그 변태 과정이죠 변태 과정의 각 단계, 그 모든 단계가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걸, 그 단계를 세부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게다가 그것 뿐만이 아니야 In addition Marian reveals the relationships between living things by illustrating insects with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이게 거의 이 내용의 주제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게다가 Marian은 뭘 보여줬어? Revealed는 드러냈다. Showed와 마찬가지예요. Relationships. 아주 핵심어지. 관계. 어떤 관계? Between living things. 살아있는 생물들과의 관계. 여기서 living things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지? 꽃, 식물과 뭐, 동물의 관계죠. 알이도 나와서 또 벌레가 돼서 잎을 밟아 먹다가 또 거기에 뭐, 번데이가 돼, 꽃을 틀고 있다가 나비가 돼. 그런 어떤 상호작용, 상호관계들, relationship. 그거를 보여줬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뭘로? By illustrating, 그림으로써. Insects. Within their natural surrounding. 자연의 환경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있는 곤충들을 그림으로써. 그, 살아있는 것들의 생물 간의 관계를 보여줬어요. This was different from other drawings of the time, which displayed only single specimens on a plain background. 이제, 이것은, 뭐, 또 다른 어떤 특이한, 특별한 게 뭐가 다, 특별하냐? 뭐가 다라, 달랐냐? 다른 그림들과 달랐어요, 당시에. Of the time. 근데 여기 위치는 그것은인데, 그것은이 뭐냐? drawings겠지. 그 그림들은, 오로지 뭐만 보여줘? 예, 단일 종족. 단일한 유일한 종족. 그러니까 뭐 나비면 나비, 뭐 거미면 거미만 나와. 그런데 어디에 나와? on a p l a n 아주 단순한 배경으로 뭐 밋밋하게 자연 속에 있는게 아니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배경처리 하얗게 하든지 해서 단순한 배경 속에 단 한가지의 종족만 보여줬어요. 예, 여기서 위치는 당시에 그 그림, 여기, other d r a w i n g 다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차별성이 있었던 얘기야. So, this는 메리안의 책이고요. 메리안의 그림이고요. Other drawings는 다른 사람의 그림이에요. 음, 다른 사람의 그림은 한 종류만 나오고 단순한 배경. In an era, 시대죠. When most scientists pursued plants and animals individually, Marian paid attention to how they fit together, 예, 어떤 시대였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perceived, 인지했다는 소리야 that, thought, more, consider, 다 같은 거, regard 식물 동물을 별개로, individual, 각각 개별적인 것으로 인지하던 그 시기에 자 이때 when은 관계부사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앞에가 an e r r 라니까 when이라는 관계부사를 썼어요 대부분 과학자들이 식물 동물을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던 시기에 m a r i a n paid attention to, Marion은 관심을 뒀어 How they fit together.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fit together 하면 서로 어울려 맞다란 소리인데 서로 어떻게 How they fit together. 이걸,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 굉장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어떤 걸 유추할 수있지 메리안의 그림은 단순한 배경도 아니고 단일적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지. 네이 내용은 전체 결혼 출산 후에도 열정이 지적으로 집에 유충하고 나비를 기르면서 관찰했고, 그것을 여러 밤을 지셀 정도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식물 곤충하기가 너무 많아서 연구실로, 봐요. 이거 다 계속 열정이 계속 남아있었다 소리. 그렇게 20여 년을 한뒤 출판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가 출판을 한그 서적이 남달랐다는 거지. 이미 있었지만 메리안의 책은 전체 주기를 다 보여주고, 또 세부적인 걸 보여주고 모든 단계의 세부적인 묘사어를 해줬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보여줬다 자연 속에서 자 이때는 그때 당시 어떤 그림이 한 가지 종류의 단순한 배경을 그렸던 그 그림과는 달랐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 각각의 것으로 인식을 했던 그 시대에 메리아는 빼튀게 더였다 그랬죠 자 내용 다 정리해 두시고요 어법 또는 연결어 예뭐 네,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